안녕하세요, 키미요점 레이라 c m 민디입니다 모험가 여러분,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조끼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진행되던 검팡맨이 검은사막 온라인에서도 시작됩니다 아, 근데 검은사막 온라인 모험가 분들 중에서는 검팡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, 그렇죠 검팡맨은 검은사막 모바일, 그리고 온라인 모험가 분들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험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근데 레이라님 운전할 줄 아세요? 저는 면허 없습니다 근데 민지님은 면허 있으세요? 아 근데 저는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을 맡아줄 분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오아 아, 여기 <웃음> 반갑네요 오랜만에 그러게. 좋네요 <웃음> 베스트 드라이버다 입니 어, 베스트 드라이버 아주 든든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모험가 분들께 저유정 레이라와 스 민디 그리고 에이든이 함께 찾아갈 거니까요 저희가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 곳이 있다면 건팡면 영상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네. 검은사막 온라인 모험가 분들께는 저시엔 민디와 에이든이 그리고 검은사원 모바일 모험가분들께는 저 어깨 위요정 레이라와 여기 에이든이 찾아갈 예정입니다아 이따 좀다가요 네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우리 검은사원 코드 뭐요? 책가방이에요, 뭐요? 검은사원 코스. 아, 제 맞지. 알겠습니다. 검사원 끝. 검사원 예. 아, 창피